굿모닝! 굿모닝! 오 n i n 겠는데 o d 꺾었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굿모닝. n i n g Good m o r n i 고 g Good m o r 고 i n g Good 같 o r n i n g Good morning. g o 피곤 morning. Good morning. g o 평상시엔 안 보는데 피곤하면 코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피곤할 때. 피곤할 잘 때? 잘때 굴잖아요. 네. 그렇죠. 피곤할 <웃음> 때 자면 <웃음> 봅니다. <웃음> 그리고 또 네. 자면 코를 보나요? 피곤할 때 자면? 피곤할 때잠때 자면... 네. 누가 계속 코를 굴나요? 아니, 골다가 안 갈다가, 골다가. 도대체 어느 때 코를 골까? 숨을 쉴때 코를 골잖아요. 자면서 숨을 쉴때 코를 보는데, 네. 자 그럼 똑같이 숨을 쉬잖아요. 우리는 한 시도 숨을 멈출 수 없으니 계속 네, 숨을 쉬는데 어떤 때는 코를 골고 어떤 때또안곤단 말이죠. 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네. 왜라는 의문을 한번 갖고 시작하자고요. 네, 네. 자, 호골이가 발생하는 원리, 왜 발생할까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한데 어떤 계속 숨을 쉬고 똑같이 자고 있는데 왜 코를 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할까? 그 피곤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구조적인 문제, 코나 뭐 이런 기도? 네. 그러니까 구조가 오, 자, 네. 자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왜 그걸 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할까? 왜걸럴까요 궁금하죠? 네. 자, 500원. <웃음> <웃음> 음, 너무 싼가? 너무 <웃음> 싸요. 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네. 거거든요. 자, 자다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 서서히 골쩡 네. 숨을 쉬다가 예. 네. 이런 그렇죠. 코를 골, 골기 골 시작한다는 얘기죠? 시네요 네. <웃음> 아, 그 코골이 무창되어 있으면 되겠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다가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이완이, 근육이 자,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기도가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 은 음... 좁은 틈이, 숨길이 충분하게 넓으면 코를 절대 골지 않아요. 근데 좁아진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해서 빨리 통과하다가 보면 난기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게 코골이 소리예요. 코골이는 어. 현상이에요. 네. 어. 그래서 아 기도가 좁아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어, 이완이 되면 기도가 좁아지는군요. 어이 기도가 그 딱딱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딱딱하지만 네. 입구는 되게 말랑말랑한. 목젖도 아. 있고, 편도도 있고, 네. 뭐, 이런, 이쪽은 되게 말랑말랑하죠. 목구멍. 네. 그래야 굉장히 유연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동안에 늘어지는 게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코를 음. 골기 시작하고, 또좀 긴장이 살짝 되면 또안 골고. 아. 어. 그게 이제 아이들인 경우고, 이제 좁아지다가 말고, 이제, 확, 막혀버리면, 이제 숨을 못 쉬죠. 그게 뭐, 모음 그게 뭐, 그죠. 아...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꼴를 본다, 기도가 좁아졌다. 아... 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살림을 하시니까. 네. 어, 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탠네스 호스가 아니고, 네. 이게 말랑말랑한 정원에 네. 물을 주는 호스가 네. 있어요. 근데, 물이 잘안 나와요. 네. 그러면 수압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눌려 가지고 좁아지면 호스가 좁아지면 물이 잘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물이 잘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제대로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몸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 필요한 만큼 공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아, 네, 네. 라는 상황이 시작된 거죠 네. 네. 사람들은 이제 무 숨을 안 쉬니까 덜컥 겁이 나고 이제 에이. 어 이제 시각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어, 호스에 물이 완전히 안 나오면 이제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겠지만 호스에 물이 쫄쫄쫄쫄 나온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 상황,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상황과 호구리는 비슷하다는 거죠. 음. 호스가 좁아졌다. 기도가 좁아졌다. 그래서 숨쉴때 되게 힘든 상황이 시작됐다. 라고 하는 거죠. 오시면 좋는데. 아, 그래서 쉬, 그 숨을 시면 죽는데. 그래서 숨을 모 쉬기 직전 단계. 네. 그래서 코골이를 단계를 코골이, 목골이, 저우 무호흡이라고 저는 구분을 아. 하거든요. 자, 코골이와 목골이는, 목골이 또 뭐야? 이제 생소하죠? 네. 근데 소리로서 구분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열린 코골이 소리예요. 근데 그 네, 네. 네.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면 네. 오, 이거는 닫힌 코골리 소리예요. 어디가 열렸냐 닫혔냐 기도가 좀 열린 상태 이제 다쳐가는 상태 아... 그래서 이거는 목이 닫힌 거거든요. 목 아, 네네. 그래서 기도가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목구리라는 표현을 쓰고 다친 코고리라고 써요. 아... 그러다가 아... 이거는 굉장히 <웃음> 저 호흡이죠. 네. 이제 호흡이 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이부터는 이, 굉장히 심각한다는 죠는 어. 그런 느낌이요 그러다가 네. 꼴깍하고는 숨을 또 한참 이 쉬네요. 무호흡이죠. <웃음> 네. 아, 네. 그때는 사람들이 겁나 하지만 네. 이 이러고 숨을 막 가, 가쁘게 쉬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네네. 네. 네. 저희 연구소에 이제 녹음을 해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별별 고구리 소리 다 있어요. 그걸 다 통칭해서 코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게 구분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코골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냥 하고 뭐, 웃기다. 왜 애가 코를 보냐, 무슨 인간이 저렇게 저 따위로 코를 보냐 뭐 이런 비난들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꼭 곤란상태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곤란 정도가 좀 심하냐, 덜하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 어쨌든 기도가 협착되기 시작했고 호흡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코골이라는 거그 음. 다음에 그 심각성 정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네. 구분을 둘 수가 있고 그럼, 자 그럼 어떤 상태의 코골이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좀 쉬었다 할까요? <웃음> 네 <웃음> 그러시죠 <웃음> <웃음>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웃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이네요 아,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